엄청 큰걸로 그냥 바로 이제 그 치기가 아니고 와사바리 등구고 와사바리 숫자 아니라 그냥 <웃음> 3 6 0도 돌려갖고 그냥 넘어져서 <웃음> 미군 애들이 오마이갓 어, oh 하면서 아. 오늘은 미군의 공격 아, 아 그게 한달 훈련. 한 동안 훈련을 하는 거니까? 아닙니다 그또 동계훈련도 주차마다 또아또뭐 훈련. 훈련 내용이 다 달라지네요 뭐택 디펜스 이런 것도 있고 예, 그거는 마지막 아. 주차에 전술 훈련하고요 훈련하면서 뭐 해프닝이나 뭐 썰? 같은 건 일어난 게 없었나요? 어, 일단 미군을 네. 보면 은 그냥 자율 네. 엄청 프리합니다 아, 네. 저희는 훈련인데 네. 얘 하하 하고 웃으면서 하하 <끼리> 하면서 <끼리> <웃음> 스키 타고 얘네들 그냥 눌러 왔어요 아, 네. 네. 그리고 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음. 우리나라 부대가 같은 경우에는 점무할때 네. 각지 이렇게 어, 하잖아요 네. 미군 엄청 프리해요 아. 주머니에 손 넣고 껌 씹고 썰어로롤 막 지들끼리 막, 막 아.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걔네들 또 리액션도 엄청 좋아요 아 해. 네, 뭐 하면 은뭐 소리도 엄청 질러주고 그럼 뭐, 그 약간 커뮤니케이션은 음. 어떻게 하셨나요? 그냥, 그냥 뭐바디랭기지나또 심리한 게 뭐냐면은 그다 통하죠 근데 그 음. 제가 근무했던 부대나 음. 수색대 같은 경우에는 또 유학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 제가 미, 미군 수색대 아니요. 아그 저희, 그, 저희 아, 한국 수색 때, 예, 뭐 미국이라든지 뉴질랜드, 아,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. 아, 제가 그했을 아, 때는. 예, 예. 통역도 이거는 가면은또 해병대 자체 내에서 통역병을 지원자를 또 봤습니다. 약간 좀 어, 장난삼아 뭐 영화 같은데서 보면 약간 뭐 발씨름도 하고 요 그런 뭐 자유시간 같은 때 약간 뭐좀 이런 교류가 있는지. 발씨름은 뭐 건강하지 않죠. 아 예. 어, 씨름 같은 건 합니다. 아 씨름. 씨름. <웃음> <웃음> 근데 원래 해병대. 분들도 실험 많이 하시잖아요. 그리고 또 해병대 네. 섹트략댁 같은 경우에 선수 출신이 좀 많습니다. 아 그러니까 네. 일반 운동선수 출신이 되는 분들 유도 특히 유, 유도나 주지수 아,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. 네. 많았습니다. 네. 네. 네. <웃음> 제... 있스때는또 <웃음> 네. 미군이 좀 피지컬도 아, 좋잖아요. 아 그렇죠 약간 키가 좀. 키가 180은 기본이고 네. 엄청 덩치도 엄청 크고 근육질인데 네. 또 거기다가 또 훅형... 훅형 <웃음> 분들이 어, 진짜 어... 못 이기겠다 했는데 어, 브라더 네. 그래도 어, 선출은 틀리다고 되게 알았습니다 음. 그래서 한 분께서 실험을 하는데 네. 레슬링 출신이에요 아 키가 아 되게 조그마셨는데 아 장난 아니 엄청 큰... 걸로 그냥... 바로 이제... 넘어치기도 아니고 와사바리 등거고 와사바리 숫자 아니라 그냥 <웃음> 3 6 0도들어 그냥 넘어질 어요 <웃음> 미국 애들이 오마이갓 oh 하면서 왔다 바다 위 거의 대부분 10, 10명 중한 8, 9명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와 완전 짓밟아 었네요다 선출들 본다고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정예로 딱 멤버로? <웃음> 네 죄송해요. 맞습니다 혹시 도윤씨는 않나 하셨고? 예 저는 선출이... 아 그냥, 저는 비선출이기 때문에... <웃음> 아저 이렇게 참 이렇게 재밌는 경험, 경우, 귀중한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살아오면서 이제 병대를 겪게 됐고 또 특수수색대로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셨잖아요? 예. 그러면 혹시 다시 태어나서 또 분들을 가야 된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? 아 저희는 마을 먹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생에는 UET를... 아! <웃음> 아 제가 왜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어, 대세를 따르겠다 아 대세가 아니라 <웃음> 네, 제가 또 <웃음> 조마사 인가를 하고 나서 네, 네. 각 수색대대별로는 네. 모르겠는데 저희 부, 제가 있던 군유했던 부대는 네. 해군 2함대, 특점대대, 네, 네. UDT 네. 네. 자매결연을 협력을 맺은 부대가 있습니다 네. 해병대 특수, 저 수색대대 예, 그래서 저희가 거의 또 선발이 돼가지고 네. 또 하루씩 교류를 또 하게 되었어요. 음, 네. 하루는 거기 이암대 가서 훈련 같이 하고. 훈련하고 또 다음 날은 가와 가와이 가와도 와서 훈련하고 하는데 음. 아 진짜 이 장비부터 아 그건 렇 당연하죠. 좀 훈련 방식이라 이제 음. 엄청 세부화가 음. 되, 되어 있고 그때 음. 네. 제가 또 뭐에 반, 반했냐면 응 <웃음> 네. 해병대 같은 거에 사격을 할때 네. 연사 사격이란 건 없습니다. 대부분 다 단발 0. 아. 사격이라든가 뭐 해봤자 음. 이게또 정해진 인원만 하는데 뭐 모잠 비크들이 그냥 예. 따당땅, 가슴에 두발, 머리 한발 이게또 몇몇 인원만 할수 있고 음. 대부분 그냥 50, 100, 150, 200, 250, 음. 4로 사격만 하는데 아. <웃음> 제가 그때 유니티가던는데 그냥 30발 주고 앞에다 그냥 쏘라는 거예요 아 그럼 막 갈기라고? 네. 이런 사람 그냥 어, 저 그때 진짜 어릴 때뭐 따발총 <웃음> 그때 <웃음> 네. <웃음> 처음 해봤습니다 아. 근데 물어보니까 예. 이 사람들은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또 시범을 또보줬는데또 예. 그분들은 많이 연습을 하셨다 보니까 예. 연발로 30발 연발 쏘는데 이 탄창구가 그렇네. 이렇게 똑같게 생성이 됐어요. 아, 좋은 네. 밖에 안 되게. 저는 연발을 처음 쏴 보니까 예. 저 나름 저격수인데 예. 반동이란 걸 연발 음. 반동을 더 늦게 받아요. 그 아, 그때 그건도열시 총을 들고 간게 아니라 UAT 부대 음. 내에 있는 총을 쓴 거네요. 저희 그때는 저격수 임무라기보다는 아, 네. 전술훈련 전술 네, 서로 네, 교육하다 보니까 UAT에 가서는 그 MP5를 썼습니다. 음, MP5. 9mm 아, 아. 네. 그때 처음 연, 연사를 써보고 또 네. 데레타 음. 권총. 어, 권총도, 네, 권총도 생각해보고 음, 그때 아. 보고 푹 뭐, 빠였습니다. 아. 근데 이게 제가 얼핏 듣기로 음, 예. 유디 그 수색대 같은 특수 수색대에서 UDT 실 훈련도 위탁 교육 받는다고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? 아예 가고 있습니다. 예, 예. 실제로 예. 선배분들께서 음. 수색 교육도 받고 예. UDT 교육 위탁 교육으로 받으신 분도 아, 계시고 예, 예. 아니면은 수색 교육을 안 가고 예. UDT 교육만 받으신 분도 계시고. 아. 근데 이제 뭐 그분들은 수색 교육 받고 UDT 실 교육 받으신 분들은 뭔가 좀뭐 메리트? 매트가 있나요? 매트 있습니다. 그리고, 음. 그리고 일단 스웨트대에서 U T C를 가려면은 병사들은 안 보내줍니다. 아부사관대만 부사관 장교 간부들만 미사교로갈수 네. 있고 음. 또. 가게 된다면 은또수리하고 오면은 원래 네. 있던 수색대대보다 UDT 의 훈련을 받음으로써 경험과 네. 지식이 더 많지 않습니까? 네. 네. 그러다 그 보니까 또뭐 교관으로서 네. 교관 임무를 주어지거나 네. 뭐 네. 부대 내에서 뭔가를 할때 실질적인 네. 리드를 할수 있는 입장에 설수 있게 된다 네.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다 음. 네. 보내준 게 아니라 또 네. 장기 자원만 보내줍니다 아, 그분들도 똑같이 UDT 교육생들과 똑같이 받는 거죠? 아, 예 맞습니다 그오 그러니까 수색대 분들은 실무장군 분들니까 살살하고 뭐유디는 아, 어, 너희는 왜우빼드니까막 조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똑같이 그냥 조짐을다 하는 거죠. 네, 다 똑같이 그 해군 전투 보고 있고 실스 <웃음> 보고 있고 한다고 들었습니다. 와, 그건 진짜 힘들 것 같은데. 와... 두번 저도 두 번은 못두번할것 <웃음> 못 같은데. 이두번 받으신 분들도 몇분 네. 계시고 또 선배분 중에서 셋때 나왔다가 병전역하고 네. u d t 또 전역하시고 다시 부산에 세번수셋때 오신 분도 계세요. 해병대 수색대 병으로 제대하시고 다시 UDT 부사관으로 가셨다가 네. 또 다시 해병대 부사관 수색대로 오신 분이 있다 네, 아, 그게 해주셔야 되는 것같은데 <웃음> 소리이 제외 하시고 나서 지금 혹시 꿈꾸고계는게 있으신가요 아예 저는 또이 소방 공무원을 꿈아 지금 소방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특수수색대 분들도 그 특수임무자로서의 그 특채가 되니까 예 경력체험이 돼 가지고요 음, 지금은 2년 정도로 아마 경력은 필요하고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? 아, 예 맞습니다 해병대 수색대도 전문화사로서 1년만, 그냥 총 3년을 하면 소방특채 자격이 주어지는 거네요, 한마디로. 해 예, 맞습니다. 와, 이렇게 좀 특별한 경험과 강인한 체력으로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해보고 싶으신 거군요. 예, 와, 진짜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<웃음>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볼 해병대 수색대가 되고 싶어하는 예비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. 입대를 할때정문의문 아, 문구가 있습니다 네, 슬로건 같은 거 네. 네, 그건 해병대인 경우고 네. 해병대 수색대를 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. 그 일반 해병대가 아닌 그래도 네. 해병대에서의 이 최상위 1% 다 보니까 음. 약한자가 오기보다는 강한자가 와야 살아남는다고 음, 음.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또 와서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. 음.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음. 자기가인생을한더 인정을 더 받을 수 있고 예. 예, 결론은 예,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오셔야 됩니다. 아, 데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 이제 귀한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. 예. 오늘 이렇게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우리 국군 장병들, 그중에서도 또 해병대 장병분들께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